I'll bring t like. 이거 연습하느라 방송 안 켰다고 불렀라 그래서 불렀어요 목소리가 좋아서 왔는데 블랙핑크 비밀멤버가 여기에 드든 아이고 블랙핑크 비밀멤버였다면 부자이긴 했겠다 어? 좋겠다 어제 마크 하시는 거 절겁게 잘 봤습니다 안 그래도 달짱도 마크 좋아할 거 같아서 공파한테 말해놨어요 썩어 <웃음> 저땅 파는 거짱 좋아해서 진짜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저 그냥 땅만 파도 좋아요 노예하지 말고 노래라고요 그치만 <웃음> 몸에 뵌 노예 근성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럭키님 마크해야징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나 진짜 가난해 나 어제 새벽에 했었는데 그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도움도 못 청하고 그냥 혼자 계속 죽고 있었어 어서 자라라 예쁜 말 하면 아 욕하면 빨리 자란댔나? 빨리 자라라 뒤지기 싫으면 돌고깽이만 가득 들고 있는 게찐따같네 돌고깽이만 가득 들고 있는 게찐따 같다고? 어쩔 수 없다고! <웃음> 가진 게 없는데 어쩌라고! 그럼 나한테 다이아 주던가! 속상해 죽겠네! 빡큐 줄 빡큐 디진다 어?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침대가 아니라 철을 주안는데세벅 침대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냐고하대 이것도 하세 같아? 아니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그냥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해. 아 자꾸 세요같다하세서 자꾸 신경 쓰이잖아.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아, 노란색 침대구나. 대박, <웃음> <웃음> 나 지금 정신 나갈 거 같아. 우와, 하트다! 대박, 귀여워요 <웃음> 러기님처럼. <웃음> 사먹거미치게왜 이렇게 엄근진하게 쳐다보고 있냐 부담 쩔라 다국 쓰셔요? 다국 아까워서 상자에 넣고 옴리얼 쿡쿡. 그치만 다국 진짜 아까운 걸 어떡해 진짜 아까워요 어떡했어요 어? 왜 좀비 소리 나오지 아너왜 날아왔니? 날아왔니 너 진짜 의지가 엄청난 아이구나 야그 의지로 공부를 했으면 살아났겠다 이 자식아 공부야. <웃음> 죽은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해? 와 심장 뭔는줄 알았는데 다+ 다해오 고객이요? 알겠습니다. 불고기요? 네 넣었어요. 남 반해 준비 끝. 죽어서 용암에 싹타면 엉엉 울겠네. 너왜 자꾸 그렇게 말해? 기질래 <웃음> 발광석이 필요해서 지옥 좀 들릴게용. <웃음> <웃음> 같지나 올라가. 아, 무무 무, 무적이 너무 짧아. 어떡해? <뭐람> 아! <뭐람> <김뭐람> 안 돼! 안 돼! 어떡해? 이거 내거 아닌데. 어떡해? 만? 어, 인챈트 해놔야 돼. 나 내구성이랑 효율 5랑 행운 행운 3. 결이님이 주민작 해두고 계신데서 일단 저걸 먼저 봐야겠어. 어 효율 5 있다. 아유, 바쁘시네. 저의 은인이세요. 아이 행운 있다. <웃음> 감사합니다. 경험치작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나 진짜 멘탈 깨나갈 것 같아. 경험치농장.. 완공되었나요? 되긴 하는데 조금 느려요. 헐.. 이다니 대환영이에요. 일단 30렙은 금방 되는데 내구성이 붙어야 될거 같은데? 오케이. 나 진짜.. 똥줄 타가지고.. 에이, 발광석 하나 얻겠다고 이러다가 에이, 그냥 할 걸.. 씨. 개 깜쳤어.. 씨. 그중에 무지개 예쁜 거봐 아.. 효율은 필요 없는데 가보고 내구성이다 오케이 이러 됐어 일단 내구성 나왔어 근데 내가 지금 가죽이 없거든? 소좀 꼬셔오자 우와 밀밭 뭐야 짱 예쁘다 어? 잠깐만 아 여기에도 소 있네. 어내죽이지 네. 않고 구경만 하겠습 아냐아냐 남의 소를 납치해올 순 없어 어 소있다 소 데려와야 돼 나는 많이 필요 없고 두 마리만 일단 와줘 내가 천천히 집 지으면서 키울게 우리는 헤엄쳐서 가는 거야 얘들아 옳치자 온다 보고 있니? 어디 가세요 소선생님 소선생님 여기 보세요 다가와주세요 이리와봐 크리퍼씨 오케이 괜찮아 너네가 안 다쳤으면 됐어 빨리 자라, 나지소 납치까지 완성!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탕수수가 제가 아직 없어가지고 임시로 이 밑에다가 해놔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가죽을 내놓아라! 아니 왜 이렇게 안 뜨지? 저주 받았나? 가시처럼 깊게 파킹 기억은 이러면 효율은 됐고, 이제 행운만 하면 돼. 23개 아, 미친 택도 없다. 17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민찬은 진짜 이제 제껍니다 진짜 딱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저기 죄송해요 금방 잘할 거예요 이 녀석들 앙냥냥 진짜 도둑 동장 아무도 모르면 돼 여러분들도 조용히 하면 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근데 얘네 진짜 성장력이 빨라서 금방 잘할 거예요 얘네가 시켰어요 사실 저보고 하라 그랬어요 캔거 들릴게요. 어? 내린다. 제가 정말 가져도 되나요? 감사해요. 미션에 눈이 돌아서 그만 지지라니 너무 멋있다. 야 에메랄드 스 <웃음> <야>. 잠깐만, <웃음> 바로 가. 야결린이 진짜 너무 천사같으시고. 들어가 들어가. <웃음> 아왜 됐어 내가 해 됐어 해고사 해고사 왜 됐어 몇 시간 만에 이걸 해내는 거냐 드디어 해내자 아 발광석 아 발광석 진짜 개열 받네 미친 발광석